살다 보면 잊을 거라 난 믿었는데 쉽게 끊을 수 없는 커피처럼 눈에 뜨면 또 생각나 어쩌면 이대로 내게 중독된 사람처럼 알널 사랑했어 후회는 없어 이제와 난 아니라고 말해도 어떻게 내가 널 잊을런지 그 마음 하나로 눈물이 내 사랑해 네가 없다면 난 죽어 You i t k n